하이퓨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그 이름으로 도했습니다자 오늘은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고깃집으로 찾아왔어요. 병철이네. 아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회식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과의 비대면 회식 한번 확실하게 해볼게요. 야 여기 벌써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야 테이블 가득 찼어 이거 봐. 야 여기 병철이네가 최근에 리뉴얼 공사까지 어, 완성한 상태라 안 그래도 고퀄이었는데 해코퀄이 되었다고 합니다. 와 여기 지금 지금 똥죠 어 주방에서 이제 음식들 대기하고 있고요. 아 이거 맛있어 보이네. 아이 층에는 벌써 또 식사들 맛있게 들 하고 계시고요. 몇인분 지시킨 거야? 어이 쇠주도 한잔 푸셨네 벌써? 여기 또 뭐야? 어? 호흡족들을 위한 1인 테이블도도 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창가 쪽이 베스트일 것 같지 않아요? 뭘 한번 먹어볼까? 아이고 뒤에는 이미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그럼 한번 주문 한번 싹 해볼까요? 아 기대된다 신나. 우선은 일단은 가볍게 목살이랑 삼겹살 1인분씩 한번 먹어봅시다 고기 시킬 땐 근데 또 된장찌개 필수긴 한데 잠깐만 여러분들 자리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어, 아 맛집이에요 여러분 아 그게 본점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호점으로 왔어요 야, 여기 테이블 딱이다. 진짜. 베스트야, 베스트. 아, 그래. 1인용 테이블 너무 좁았어. 뷰도 딱 트이고, 여러분들과 1대1로 그러니까 비대면 회식하는 느낌. 어? 어, 딱이죠? 보자, 보자, 보자. 아까 시켰던 게 뭐였죠? 목살이랑 겹살한 개씩 맛보고요. 거기다가, 된장찌개 못 참거든요? 아, 여러분들 어떻게 공깃밥 드실 거예요? 저는 약간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면은 밥 먹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짜고기는 밥심이잖아 하나 다못 먹으니까 반반 나눠 먹자 반반 나눠 먹자고요? 나눠 먹읍시다 아 어때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 참좋죠어 밤하늘에 딱 눈까지 오고 오우야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와 여기? 어어어 어, 어, <웃음> 스프 올려주셨다 김치 밑반찬 짝 콩나물에다가 그리고 이거 뭐야 쌈장, 기름장에다가 일반 소금까지? 일단은 여기가 맛집인지 알아보려면 은 김치부터 한번 맛봐야 돼요 아, 음, 음, 음, 음. 와, 야이집 김치 맛있다 음, 음 맛있다 음. 그러면은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에 후라이 하나만 먹을게요 음, 음, 음, 음. 아니 잠깐만 여러분 이거 계란 안 드실 거예요? 음식은 남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먹는 건가요?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? 아 여기 서빙하는 데가 있네 자, 그러면은, 바로 이제 고기 서빙 좀 해주시겠어요? Wow. 목삼겹이랑 삼겹살 딱 넣고, 일단은 기름기가 조금 적은 부위인, 목삼겹부터 올려놓읍시다. 찹찹찹. 오우, 예! 기다리는데 앞서서, 된장찌개도 좀 미리 좀 깔아두자. 이고깃집의 맛집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 포인트 중 하나. 된장찌개 먹어봐야 돼, 이거. 이 된장찌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? 얌. 오, 이 정도면 다 익은 거 아니야? 저기요, 고기 타겠어. 왜 이렇게 고기 먹기가 힘드니? 이번 진짜 고기 한번 맛좀 보자 제발. 야, 이 집이 확실히 맛집이 맞긴 한가봐. 스판이 오지게 벌려졌네. 아, 아, 아, 지금 여기 왼쪽 거는 술을 못 드시나 보네. 대신 이제 콜라를 먹고.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가위가 있는 거 보니까 고기를 안 잘라서 그런 것 같아.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여러분, 진 고기 잘 굽거든요. 맛있게 구워드릴게. 아 냉면도 좀 미리 세팅을 해두자. 아, 아 잠깐만. 아 저는 사실 비냉파거든요. 아 물냉이 여러분 드릴 거예요. 자 고기 익었다 고기 익었다. 가위로. 자쌉둑 싹, 둑쌉둑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짭 띠. 어 뭐부터 먹어볼까? 일단은 삼계부터 먹으면은 느끼할 수도 있어. 소금에다가 탁 찍어가지고. 오 마이! 어우 맛있다 야 내가 진짜 너무 잘 구웠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드실까? 난 김치! 김치? 아 그래.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냠냠냠냠 <놀놀놀놀> 맛있죠 맛있다. 여러분? 다음은 삼겹살 삼겹살은 아 이게 또 기름장 괜찮을 것 같은데? 기름장 쫙 묻혀가지고 오늘 맛집을 이, 여기로 잡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음, 육삼 냉면 한번 먹어보자 이제 슬슬 희냉에다가 고기 한점샥 올려서 와우 아 진짜 이거 미쳤다 아왜 이렇게 못 먹어요 거기 지금 사갔다 아니 냉면이랑 젓가락 다너 앞에만 있잖아 먹자 먹자, 먹자. 배 터질게 먹어보자. 먹어보자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보자 오케이 뭐 하나 또 시켜볼까 고기는 지금 모자른 것 같진 않아서 와 콘치즈 아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적셔볼 거야? 잔뜩 한번 취해버려? 아유 어떻게 여러분들 한잔 드실지요? 술못 드시는 분들은 뭐 콜라 드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 한잔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요새 또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 다잘 되고 계시죠 2023년도 벌써 지금 뭐 2월이 끝나가는데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마셔봅시다 건배 어! 야 이거 또 치즈 푸탄 계란찜이네 빨리 먹어봐요 계란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이거 완전 푸딩 계란찜이잖아 나중에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찐회식 같은 거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아 이거, 야, 근데 여기 진짜 양도 혜자야 지금 제가 각... 아까 인분 밖에 안 시켰는데 고기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해. 한잔 마시엄 마시엄 먹고 죽어 아 여러분들 한국인 퉁 나왔다 아 아니 이거, 이거 구독자 여러분 드세요 저저저저는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먹을 아 진짜 아저 괜찮아 나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아, 내가 먹는 제가 먹어도 돼요 뭐지? 아, 이런거 빨리 집어야돼 안그러면 이거 끝이 안나 마지막 한입 안녕 아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? 일단 1차회식은 끝났고 아이,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, 여기? 아니, 선생님,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? 몇 병이야, 이거?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와, 여기는 뭐야? 지하인데요? 뭐, VIP룸인가? 오! 여기 한번들어가보자 아래층? 오! 야, 여기는 뭐, 단체적인가 봐. 안 되겠다. 여기는 이 정도 크기면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모셔가지고, 퍼포먼스 가능하겠어. 야, 그래, 그래. 요 정도 사이즈에서 시키면은, 미친 듯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. 어,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다 드셔. 목삼겹 한1 0개 시켜도 되겠는데. 아, 대기치밖에 안 되는구나. 뭐다다 다, 다 드세요. 하나씩. 오늘 제가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무한 리필로다가 쏩니다. 어, 찬좀 깔아 주시고. 자, 목삼겹 들어갑니다. 바로 구워. 딱. 딱. 딱. 삼겹살도 구워 주고요. 여기다 꽉 채서는 뭐 미친 듯이 굽겠는데. 진짜 여기서 먹거로 을 했다. 이거 완전 진짜 바비큐 파티 그런 느낌이잖아. 와, 화면 꽉 찼네. 아, 요 정도면은 훌륭하다. 일단은 제가 잘 익었는지 한번 맛만 볼게요, 한번 살짝.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입, 첫입 정도는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돼. 아, 음, 와! 음, 음. 아, 아, 요, 요, 요 정도면 뭐, 꾼맛 나네. 자, 여러분들. 저 앉아가지고 많이들 드세요. 저 이제 후식 먹으러 갈 건데. 후식 먹을 사람. 짜잔. 다사랑, 분식. 떡순 티. 거의 만두까지. 오, 야, 떡볶이 1,500원. 콜팝 1,000원. 나 슬러시 하나 먹을래. 아 으악. 아, 코, 아, 코 찡해. 아, 너무 많이 먹어서 아우, 입가심 지렸다. <웃음> 여러분들은 뭐, 뭐 드실래요? 와, 피카츄, 독가스. 나 이건 못 참겠는데? 어, 피카츄. 피카츄. 아니, 사장님, 너무 맛있어요, 여기. 앙냥냥! 아, 이거 효과음 뭐야? 와우. 아, 잘 먹었습니다! 어, 여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캠핑장이 있다는데, 그거는 이제 VIP만 가능하대요. 그거는, 여러분은 또 진짜 또 회식할 때, 그 캠핑장에서 한번 또 맛있게 즐겨보는 걸로 하죠. 음, 너무 맛집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! 슈퍼!